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. MG 파즈 버카 출시일이라서 건담베이스에서 파즈를 구입해 왔습니다. 다른 킷들도 조금 구입했는데 일단 오늘은 파즈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. 다른 조립에서 만나요.